<목소리> 오, 오 나왔어이쁘게거 어, 아. 음. 음, 음, 이거, 이거. 이거, 이이에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잘한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심 이거, 이거. 이거, 이잠깐이깐 이거, 이거. 이 같아. 이 거대치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타치와 올리어노 번노 리에. 준지데. 아, 쿠타치와 올리어노 번호 나이데스. 보쿠타치와 <웃음> 유정 케비데스. 예 베스트 앨범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앨범인데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언박싱. 어. 언박싱 고 신마 쇼. 어.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도 스가 나네. 되게 약간 화사하게 디자인 포근하면서도 뭔가 차갑다고 해야 되나? 여기에 지금 우리 포카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구나 팬분들이 이렇게 앨범 이렇게 언박싱 하실 때 나는 음. 뭔가 나나 음. 나도 내가 나올 것 같아 어, 포카! 와, 저는 아, 미루상! 미루상! 잘 나왔네요 오 나다! 오 준지는 준지상! 와. 오 나왔어! 나인 나올 것같아요 제가? 오! 오 어, 나도 국진이 사진들이겠지 이건 오오 오, 나야 나유라 난 규빈이야 어떻게 내가 또 나왔지 열자마자 지금 저희 사진들이 그러네 나 처음 봐 잘났다 진짜 잘 나왔다 나 이거 안 안에 이거 사진 처음 봐 이거 되게 잘 나왔다다 그 그러니까 이거 나 진짜 처음 봐오 되게 분위기 있네요 CD 가 있고요 오 CD 디자인도 진짜 이쁘게 돼 있어 요잘는네나 진짜 처음 봐이 사진들 와나 머리 진짜 길다 이건 진짜 제 머리예요 본토니 준지상 카미데스 이렇게, 이렇게 있네. 신기하네. 아, 네. 일본어로 가사도 써있어요.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거든요. 한자로 있는 건 모르겠어요. 뭐 일본어 가사 녹음할 때 일본어가 있고 그 밑에 한글로 그 한글 발음을 적어주셨거든요. 목구노문에 와 마르데 오빠 내 구했노요 하나가 사콘다요 이건가? 하나가 사콘다요. 하나가 사콘다요. 아! 하나! <söh> 꽃! 맞아. 꽃이 일본어로 하나였어요. 저의 멤버, 밀라 사진이고요. 아 이게 가사랑 적혀있는데 그 멤버마다 사진이 있어요. 엔젤은 용수, 보스는 유정. 이때 약간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약간 이니스프리. 약간 어 그러네. 느낌 난다고. 음. 세븐에나이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가 뒤에 컵이 있길래 이렇게 딱. 들어서 했었던 기억이 나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웃음> 그치. 어 느낌이 응.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실제로는 아메리카노 못 마신다. <웃음> <웃음> 우리 둘만 못마셔는 음. 지금 제가 사진을 한 명씩 더 봤는데 음. 저는 약간 베스트 음. 멤버를 꼽자면 저는 준지를 못끼어요 준영이가 완전 청순하게 잘 나오네. 그렇죠. 청순이한 애가 눈치 보는 강아지처럼 나오지 않았어아뭔 <웃음> <웃음> 뭔지 <웃음> 알고 있긴 어. 한데 음. 분위기랑 이거 효과. 이런 게 너무 준영이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약간 그아 그, 음. 하울 하울 아. 하울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진짜로. 개인 음. 컷 찍을 때 어. 저보고 한번 웃어보라 그랬거든요. 음. 근데 이때 어. 아마 욕진이가 앞에서 어. 굉장히 웃긴 웃음을아 아, 맞네 맞네. 실제 웃음이네 그러면. 네 음. 이게 실제 웃음입니다. 이건 만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웃음> 아, 실제 아, 만들지 웃음. 만들지 않은 웃음. 네 용수가 웃는 거 말했는데 저도 약간 어색하지만 웃는 게 나왔어요. 적당히 훈훈하게 웃었어요. 예쁘네. 원래 웃는 거. 이쁘게 잡으려고. 내가 방법 알려줄까? 이거를 일부러 억지로 이거를 올려서. 라이온 잭슨도 미나사 이하는 것처럼 폴크와엘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잘 나온 사진에 약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하도. 음. 씨꾸 해보겠습니다. 씨꾸. 시디꾸미기. 꾸미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포카가 제가 안 나왔다는 점이 제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시다들어 왔는데 나 뭔가 준지 나올 것 같아 이번에 오! 썬어 형 나왔어요 썬어 아, 형본적 없는 거 같은데? <웃음> 또옥진이 나왔어요 아 진짜 나 좋아하니까 자꾸 따라다니는 거아니야옥준이가 요즘 이 어떻게 지내요? 저 그냥 사이킹. 또어 도우 데까 어, 연습이요. 랜슈? 댄스 랜슈 데까 댄스, 댄스 연습도 하고요. 아, 그 외에 밥 아, 먹고, 아, 아, 자고. 아, 네데? 오오. 라이온 분들 생각하고. 오, 라이온. 저는 왕관에 그려보겠습니다. 여섯 남 전부 다. 이게 무슨 색이 이게 보라색인가 핑크, 핑크. 핑크색인가? 네. 아무튼 유정이 형 핑크색. 규빈이 형 무슨 색 할까? 규빈이 형 보라색이지. 나 이게 돌아가면서 약간 모양이 나오는 거야. 육진지는 무슨? 아 나오진 않겠다. 먼저 <웃음> <웃음> 버리네. 어떤 느낌으로 할 건가요? 우선 폭구에는 무조건 음. 멤버의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음. <웃음> 나 너무 멋있는 생각났어요육진이를 완전 멋있는 조커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준지상과 사이킨, 슈미와 난데스가 영화 리브보기다. A가 스키데스가? 스키다요. 준지상과 미연니. 라니오 시타이 데스까? 저는 라멘 먹고 싶어요. 라멘, 미소 라멘. 맞아요. 형은 이제 뭐 먹고 싶은데요? 포쿠와 니온니, 토니, 오이시 요리가 오이 데스까라, 젠부 타�타이 데스. 이 기본적으로 규빈 형이 다 너무 잘 나왔네요. 네. 규빈 형이 포코 포토 카드도 너무 잘 나왔고, 요 사진도 서그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 있는 제 사진. 반칙하지? <웃음> 표정이 마음에 들면 뭔가 이 장난을 치려고 하는 성우 형 개인적으로 잘 나왔네 이거 음. 올해 컬러가 보라색이잖아 와. 굿굿 잘한다 저거 끝난 것 같아 저거 끝난 것 같아 너무 너무 해야 하나? 이게 다 꾸몄고요 저도 미르상 기준점을 잘 몰라가지고 항상 망가지는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적당하게 한번 꾸며봤어 스티커 한두 개만더 붙여요 너무 오버한 줄 알았다가 그렇죠. 계속 타다 보니까 어괜찮았네요 다행이에요. 저는 완두콩 삼형제를 그려보았습니다. 완두! 어때요, 기빈이요? <웃음> 아 근데 애초에 잘 나와서 별로 안꾸며도 되긴 하지만 건돌규! 음. 어. 포쿠의 포인트는 2022년에 컬러인 보라색과 고양이로 포인트를 해봤습니다. 또 뒤에 있는 고양이들의 엉덩이가 있는데 하트와 또 똥으로 장식을 해봤습니다.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나네요. 이거 일본 발음이 잘안 돼가지고 일본 발음 때문에 되게 연습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야 <웃음> 멤버들 발음이 다 엄청 좋다고 발음 같은 게 어려워서 한국말로 이렇게 쓴 거를 외우고 발음 교정도 해주시면서 했는데 그리고 일본 평균에 다 멤버들 다 발음 너무 좋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니온고한노미나 상과 예 어.. 니온고 하찌바 아르바무와 혼또니 까코이겠습니다. 그리고 멤버 민나 네. 젠부 네. 혼돈 이케맨그 라이언 분들이 이 앨범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제페, 라이언 제펜, 라이언 제팬논민나상 분들이 이 반응이 어떠셨나요이 네. 앨범이 도착했다고 버블로 남겨주셨어요그 뭐지 뭐 공카나 네네. SNS에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노래 너무 좋다. 아그 콘서트 일본에서 하는 거아 너무 보고 싶다. 일본에서 꼭 보고 싶다. 음. 그러니까 이거 앨범이 이거 다 필요 없고 어. 그냥 너네들이 와라. 어 맞아요. 왜 <웃음> 앨범만 왔어? 어. 어, 너네들도 와. 이렇게. 오. 어. 좋습니다. 저희가 그 영통 팬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괜찮은 것같아 <웃음> 좋아하실 것같아 했다라는 생각을 들고 규빈이 형걸 봤는데 음... 팬분들도 l L구 해주시는데 네. 어, 상당히 잘 꼬이시잖아 맞습니다 배울 점이 많더라고 어? 괜찮은데? 왜 그거 알아? 어? 얼굴이 제일 괜찮아서 <웃음> 어, 너도 잘한다? 응. 응. 나는 이거 진심이야 응. 진심 또 자... 미드상와 사이킨 운동 혼돈이 자, 용수는 작업 끝났고요 <웃음> 진짜 잘 어울린다 귀엽긴 하네요 뭔가 용수는 약간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약간 힘 주면 이렇게 강아지 애기들이 튀어나와요 훗! 이렇게 팬분들에게 사랑 많이 받으라고 할게요 하트도 많이 해주겠습니다 유정이 형은 음. 살짝 블링블링하네요 지금 음. 그러니까 별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제 싸인을 한다기보다는 그 멤버들의 사인을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한치 오민노 없이 저한테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당첨되면은 음. 행운. 오, 저는 밀 밀시의 사인. 이거 아유, 이게 밀시 사인이에요? 그건 제가 봤던 그거 저의 그걸 아이덴티티를 존중해주세요. 그 유정의 사인. 아, 외계에서 온 응. 사인인데. 여기다 하나 더 한다. 다음 위에 위는 나인 나인과. 구구 귀비영 사인, 뭐 준지 싸인, 준지 제이제이, 야옹, 준지 인 이구나. 이거는 유정이, <웃음> 이거는 왕관어줬어요 이거는 밀밀 위에 상, 올려놓은 브루의 앨범 응, <웃음> 헌터키레이다 음, <웃음> <웃음> <기라이다. 와아. 웃음> 정말 예쁘다. 아, 헌 나이사, 꽈꼬이. 용수상 토까고이됐 어? 자 이렇게 앨범에 이거 가사에다가 멤버들 걸 꾸미고 이렇게 폴크도 해봤는데 네.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준진 준진 씨는 오늘 어땠어요? 오늘 굉장히 음.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고 음. 얼른 빨리 코로나 풀, 풀려가지고 예,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갈 곳도 너무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또 우리 리혜 형 음. 같은 경우는 전부 먹고 싶잖아요 맞아 이제, 전부 이제, 다, 이제, 다 먹고 싶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되게 저희가 이제 직접 보고 언박싱도 네. 해봤는데 뭔가 보니까 확실히 뭔가 또 일본에 빨리 가가지고 많은 라이온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고 이쁜이 경치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루빨리 저희가 갈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 잘 끼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네,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 생각인데, 어이앨범 받으시는 분은 상당히 어 기분이 좋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내 앨범 포토카드도 내거에요와 이거 뭐 완벽하네요. 운이 좋았어요 제가. 우리 앨범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다음 일본에 가서는 이렇게 좋은 곡들을 직접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언 제편도미나상,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응. 긴장했습니다. 이죠. 이죠. 오리오죠 데스타. 바이바이. 올리노 데스타. 바이바이오리오려노 리에 준지 데스타. 네. 받아타이 ましょう.